안녕하세요 캣셀 고양이예요 오늘은 다른 고양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 까만 고양이예요 이 고양이 보시면 엄청 인형같죠? 정말 가만히 인형같이 앉아있어요 이 고양이는요 발만 보시면 꼭흰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이 하얘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다들 양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인형같이 앉아있어요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인형같지 않아요? 까만 양말이 <웃음> 어딜 저렇게 보는 걸까요? 날씨가 좋아서인지 우리 양말이도 이렇게 밖에 나와있었어요. 좀더 가까이 가보았어요. 미동조차 안하네요. 정말 인형같이 한동안 계속 예쁘게 앉아만 있었어요. 그럼 다른 친구도 한번 봐볼까요? 고양이 집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여기 또 처음 보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바로 이고양인데요이 고양이는 자주 돌아다니지 않나 봐요. 저는 이 고양이를 처음 보거든요. 마치 갓필드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심술보가 가득한 고양이 같아요. 몸도 좀 통통하고 얼굴도 좀심술궂게 생겼죠. 무늬가 다른 고양이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경계하나 봐요. 이쪽에서 보니까 살짝 졸려서 노려보고 있었나봐요. 너무 귀엽네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느끼는지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웃음> 그럼 저는 또 다른 고양이한테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 난간 끝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자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요 저 고양이는요 지금 무척 졸린가봐요 고양이는 평균 16시간을 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에 저렇게 낮잠 자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에서 깨어났네요 고양아 위험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정말 졸린지 저 상태로 잠이 들어 버릴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이 고양이를 관찰하다 잠깐 눈을 돌린 사이예요 언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졸고 있는 고양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야 도망가지마. 어디가니? 나와라. 얍! <웃음> 고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꾸 어디를 쳐다보고 있네요? 누군가를 애타게 바라보나봐요. 한참 걸어가면서도 또한번 쳐다봐요 뭘 보는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고양이 시선을 쫓다가 또 쳐다보길래 한번더 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쯤 어딘걸 보는것 같았는데 어? 또 그냥 가네요 고양이야 어디가 앵두에요 앵두 안녕 오늘 앵두가 정말 예쁘게 앉아있네요 마치 보고색을 띤카멜레온같아요 그냥 지나칠 뻔했지 뭐예요 고양이들은 정말 정적인것 같아요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뻔하고 못볼 뻔했어요 오늘 앵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바라보네요 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봤나 봐요 나무 위쪽을 쳐다보는 것 같으니 새를 본것 같아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저 모습 고양이랑 강아지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강아지는 살랑살랑 꼬리를 막 움직이면서 막 뛰잖아요. 보통 반가운 마음에. 고양이는 얌전하게 걸어오고 가끔씩은 저렇게 가만히 꼭 인형같은 모습을 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예쁘게 비춰서 예쁜 앵두의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정말 그림같죠? 앵드가뭘좀 안해요. 오늘은 정말 한마리 한마리 다양한 고양이들을 볼수 있었어요. 다음에는요. 고양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벌써 카메라에 담았답니다.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고양이들로 찾아뵐게요. 앵드도 가네요. 그럼 캐슬 고양이예요. 여기서 안녕.